블록체인 게임 분야에 대한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블록체인 기술 또는 시스템을 접목해서 사용자 중심의 게임 산업을 또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선도하고 또 확장해 나가는 업체 및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자 시상에는 문종진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모바일 게임 부분 수상자는 믹스마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믹스마블의 대표님들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믹스마블은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게임 퍼블리시 플랫폼으로 또 전세계 플레이어들과 개발자들이 만든 대규모 3D 가상세계입니다 또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과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의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과 게임의 조합으로 게임 산업에 혁명을 주고 주도하고 있으며 또 산업 차세대를 열어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자, 소감 들어볼까요? Hi, uh,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Uh, thank you, Token Post. So I'm C.S.O. Mary from Mix Marvel. Uh, 2019 has been a very fruitful year for us. Uh, our first game, Hyper Dragon, we surpassed CryptoKitties in 2018. In 2019, we've uh, built up our own platform, and our rocket protocol and our SDK has already been nearly d o n e So, um, in the future year, um, we will focus more on the traffic, like the collaboration with Alibaba and TikTok overseas. and we will focus on the real killer size application so hopefully um, we will offer, us, uh, offer you guys uh, the high quality c o n t e n t and we can a l l see the future of the whole industry of blockchain thank you so much oh and by the way we have already b u i l up our korean office and, uh, please welcome our korean colleague gm he uh, is focus on this local market thank you 네 축하드립니다